1948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새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런 대통령이 또다시 출연하겠습니까? 내년 2022년에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여당 후보는 정과 기록에다 가족에게 온갖 상욕을 퍼부은 자이고 야당 후보는 10원짜리 하나 챙기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올가며 45년 구형을 때린 자이니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기틀이 온전할지 장례가 걱정됩니다. 박정희 평가에 대해서는 독재자 친일파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이라 칭송해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 좋은 생각과 나위조국tv에서는 국내 최초로 야심찬 기획으로 박정희 재탐구 박정희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나는 성원 바라며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이영상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아바타 빌더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 도서를 엄선하여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신념과 흥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